야 씹더! 뭘 그렇게 해 하고 웃고 있냐? 기분 나쁘게 너 그렇게 웃으면 더 못생겨 보이는 거 알아? 야 아까 내가 시킨 건못 들었어? 야 학교에서 나 아니면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 게 근데 이제 내 말도 안 듣는다? 내가 다너 걱정해서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서 샐러드랑 우유 사와 샐러드? 당연히 외점에서안 팔지 우리 비대면 수업 너무 오래 했나 보다 학교 아는 지몇 개월이나 됐다고 우리 십덕이다 까먹었네? 당연히 학교 밖에서 사가지고 와야지 야 교문 바로 앞에 있는 데 말고 저기 은행 옆에 거기 좀 걸어가서 거기서 사와 내가 이렇게 시켜주기라도 해야 너도 좀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그럴 거아니야안 그러면 너이 자리에서 일어나긴 해?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갔다 와. 최소한 끝나기 15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 거 알지? 나 너처럼 5분도 안 돼서 막 다쳐먹고 그러진 못하거든? 음. 아, 사왔어? 그럼 그거 여기 두고. 야, 너땀 흘리는 거 봐. 미쳤다, 미쳤어. 아, 얼른 가서 씻고 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전처럼 그냥 있으면 마르니 어쩌니 개소리 하기만 해봐 아 그리고 가는 김에 이것도 좀 버려주고 응야 씹더 뭘 그렇게 서둘러서 가? 너 집에 와서뭐 하는데? 뭐 하길래 맨날 그렇게 빨리 가냐? 딱히 집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뭐냐 막 이상한 인형들 막 베개들 가지고 놀고 그래? 어 진짜야... 야이 가방 안에... 가방 안에도 막 인형들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야 가방 좋아봐 아... 개무거워 뭐야 무거운 줄 알았더니 뭐 별거도 없잖아 야 공부 안 하는 나도 너보단 교과서 많이 들고 다니겠다 무슨 가방은 존나 큰 걸로 메고 다니는데 안에 제대로 든건 하나도 없네 야너 뭐하러 이거 메고 다녀? 무슨 거북이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먹을 거 하나 없네 아 진짜 존나 웃긴 새끼네 이거 아 마침 잘됐네 야 이거 좀 넣자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내 신발이랑 체육복, 바지 이거 들고 가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야 어차피 너 가방도 넉넉하겠다 좀 들고 가면 되지 원래 남자는 여자 짐 들어주고 그러는 거야 몰랐어? 뭐 몰랐으면 이 기회에 배우고 야안 무거워 아뭐 나한텐 무겁지 근데 아, 너한텐 안 무겁지 그래도 남잔데야 이렇게 좀 가방에 뭐좀 넣고 다녀 조금이라도 운동 되지 너 운동하긴 해? 체육 시간 때도 맨날 누워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운동해 다 내가 너, 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응? 사람, 내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겠어? 알았어 야, 이거 먹을래? 이거 은근히 맛있다? 원래는 잘안 먹었었는데 전에 누구더라? 아 TV 보는데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응 나와서 하는 건 없는데 계속 시간내면 이거 먹을래? 라고 막 다른 출연자들한테 말 거니까 나도 땡기더라고 그래서 그때 편의점 가서 사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나 이거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니까? 분명히 너도 입에 맞을걸? 응자 어때 맛있지. 그치 아 요즘 여기 중독 돼가지고 하루에 3개 넘게 먹는 것 같아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단 말이지 음 너무 맛있어 내일도 아니 매일 이렇게 내준 대신 들어주면 내가 이거 하나씩 줄게 어때 괜찮지? <웃음> 야야야 야, 야 정신 차려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길래 사람이 불러도 반응이 없냐 응? 뭐? 옛날 생각? 언제? 고등학교 때 우리? 그때 뭐가 있었나? 하,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얼른 가게나 정리해 빨리 정리야 집까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거든 음 손님도 많았고 진상도 많았고 날도 춥고 아, 뭐 하여튼 그냥 엄청 피곤한 하루였네 넌꿀 빨아서 좋겠다 오늘 배달도 별로 없었고 안 봐도 가게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폰게임이나 하고 있었겠지 아냐? 오 웬일? 그럼 뭐 했는데? 진짜? 아니 그러고 보니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솔직히 난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신기했거든 아, 저래도 오토바이가 움직이긴 하는구나 하고 <웃음> 그래서? 운동하는 좀 됐어?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요즘 갈 시간도 없고 솔직히 돈도 없고 그냥 그래 그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치 하, 거기다 직원도 줄어가지고 일은 더 늘고 그렇다고 딴데 가자니 갈 데도 없고 아 짜증나 일 적게 하고 많이 버는 그런 거 없나? 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봐야 뭐 하겠냐? 바뀌는 것도 없을 텐데 아, 맞다! 나 오늘 마치고 나 바이크 좀 태워줘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웃음> 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넌 완전 안전하잖아 막 그런 거지 큰돔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런 느낌? 아 농담이고 아 어차피 우리 엄마도 너 알잖아 네가 태워졌다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와도 뭐라고 안 하실걸? 그래니까 괜찮지? 그럼 정리 끝나면 주차장으로 갈게 거기서 봐난주방 마저 정리하고 가야지 응응 음. 음, 기다려 어